대부분 이제 마른 비만이 되신 분들이 처음 가진 생각은 그거였을 거예요 일단 살부터 찌워가지고 덩치 키워놓고 뱃살 빼면은 금방 빠지겠지 절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매치탈출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마른 비만인데 이게 살을 빼야 되는 건지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건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른 체질인 분들과 마른 비만인 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른 비만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마른 체질과 마른 비만의 차이점은 바로 체지방률이에요 체지방 자체가 마른 체질인 분들은 일단 표준보다 한참 아래에 있어요 티가 확 나요 보면 복근이 쫙 달라붙어 있어요 마른 체질인 분들의 특징이 또 골격근 양도 표준보다 적어요 근데 이런 마른 비만인 분들도 골격근은 표준 정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지방은 아주 과다하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거미형 체형, 이티형 체형 아마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멸치 퇴출하기 위해서 딱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고열량의 음식들 이런 마른 체질인 분들은 드셔도 체지방 잘안 쪄요 그러니까 정크푸드를 조심해야 되지만 소화가 된다면 드셔도 전혀 무관하다 왜냐면 하 이분들은 체지방이 사실 늘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른 비만의 분들은 정크푸드를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정크푸드를 먹었을 때 지방이 계속 쌓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체중이 50kg인 분들이 활동량이 조금 낮다고 라 했을 때 체중을 빨리 늘리고 싶다면 권장 섭취 칼로리가 2800이 나온다 말이에요 보통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엄청 급해요 막 이렇게 때려 퍼 넣어요 왜냐면 빨리 살이 쪘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마음은 이래요 뱃살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살이도 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막 3000, 막3500막 이렇게 퍼 먹어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이 마른 체질 분들과 달리 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체지방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퍼먹었을 때 몸무게를 6 0 k g 를 만드는데 한달 반이 채 걸리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미 근육이 많은 사람이 먹고 싶은 거를 막 먹었을 때 그냥 배가 살짝 나온 상태를 이분들은 살이 쪘다고 라 생각하는데 딱이 몸이 나옵니다 이 몸이 이렇게 가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서 약간 이런 식의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바라는 몸은 이런 몸을 바랬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몸을 바랬는데 그냥 이런 몸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무게가 60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가장 관건이 뭐냐면 이분들의 실제 체력입니다 체력에는 근력이랑 근지구력, 운동 능력을 말하겠죠 아마 근데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게 조울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근력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근력을 기르면서 심폐지구력을 기릅니다. 그럼 대사능력이 좋아지고 체지방이덜 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포인트는 뭐냐 칼로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마른 비만인 분들이 운동을 했을 때 초반에는 한 1~2kg 정도가 찔 수가 있어 요 60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을 하면은 한 3주 정도 안에 62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체지방량이 많이 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62 정도가 됐을 때 이때서부터는 몸무게가 정체가 돼야 돼요 정체가 되면서 지방이 깎여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때 드셔야 될 칼로리가 2,900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2,900씩 먹고 내가 운동을 하는데 몸무게가 살짝 빠지려고 해요 이때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를 더 섭취를 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림메스업 식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 몸이 되신 분들은 몸에 독을 쌓아 놓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방을 빼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 인바디를 댔을때 체지방량이 표준까지 와야 돼요 거기까지 만드셨으면 이제 정상인이 되신 거예요 예전에 PT 받으셨던 분 중에 근육량은 3.7kg가 늘고 체지방은 1.6kg가 줄어드신 분이 있어요 골격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방이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식사를 드시는 게 정말 규칙적으로 똑같이 먹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똑같은 칼로리 똑같은 식사 그걸로 계속 똑같이 먹어줘야 돼요 우리 몸이 불안해서 체지방을 만들지 않도록 일정하게 섭취해주는 를게 포인트예요 이분이 드신 게 거의 집밥을 드셨거든요 식단일치를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다 올리셨어요 아침에는 약간 계란 위주로 계란에다가 감자, 한식 위주의 반찬을 드시고요 아침 식사를 진짜 한결같이 잘 지켰어요 점심때는 닭가슴살을 하나 먹어주는 느낌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는 단백질, 바, 두유 같은 거를 일률적으로 정말 똑같이 먹어줬어요 칼로리도 거의 변동사항 없이 카페에 보시면 은 이분이 식단을 올리신 게 나와 있거든요. 그 식단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가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체지방이 어느 정도 깎였을 때 그때 칼로리를 좀더더 더 많이 섭취해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정체되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운동하는 수행능력이 올라가야 이 마른 비만이 바뀌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